여행을 이루는 요.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소소전기차 넥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늘 영시부터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첫 대규모 파업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지선 패배로 흔들리는 당의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대위원장으로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이와 우크라이나 방문 등을 두고 중진들이 공방을 벌이면서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응 사격에 나섰던 한미가 이번엔 무려 비행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 한미 전투기 20대가 서해 상공에 출격했는데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 추가 제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관련 부품 회사의 전 대표가 다른 경쟁사로 옮긴 뒤 기존 회사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쟁사의 고객사인 삼성전자는 선처를 바란다란 탄원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편 뉴스7 특집엔 6일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최초 4선 서울시장 자리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연합니다. 향후 4년 서울의 청사진과 정치적 행보 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미접종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고 서울 지하철은 평일 새벽 1시까지 심야 운행이 재개됩니다. 당국은 내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원숭이 두창을 2급 간염병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8,200여 명, 조합원의 37% 정도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친기업적인 태도를 보여왔죠. 이번 정부 첫 대규모 파업인 만큼 윤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가늠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전남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화물차들이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주변에 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실뢰만년 뉴스 MBC 뉴스 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해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마 비가 내리는. 유익한 방송 MBN에서 엄지의 제왕이 방송됩니다.